Oh wait, what's your name again? Wait. Just another night. I was feeling fine, i n s a n c playing bye bye bye. Then we finally kissed. I was like, oh shit, shit. Boy, I had to try. I can't even lie. Too. Yeah, yeah. Be with you tonight You were like, hello, hello, hello And I was like, oh no, oh no, oh no I'm used to flying solo, solo, solo I'm in trouble now, I'm in trouble now Now I'm singing like, oh la la la la la la <laughs> uh, for me, uh, pineapple margarita. Sure. Okay. And plastic okay. for us. One in a header? Yeah. Done! You d o n Yes. All t s h e r Yes. Okay, the tofu tariyak is coming up, okay? Okay, okay, okay. 이것도 열까? 이거 뭐야? 코스야? 네. 원래 이런 거거든요? 감자은왜이 거야? 아니 팝퍽퍽이거든요 껍질을 음. 뭐. 나 먹을 것같 <웃음> 기회를 놓치지 않아? <웃음> <웃음> <웃음> 자, 먹어? 먹어 <웃음> 왜? 먹어도 되는 거야 나 주는 거 아닌 는 나한테 퍽퍽한 것같 <웃음> <퍽퍽한 거> <웃음> I can't. No o i n a n t u r e i not s I'm n o s u i n o I'm o r e I'm n t s not s u o t e t o u t o o o u i e i n n o m i n i s s u o s e t o e t i s s e s o n I'm 다 o t sure if I can get w 알았어. 나알 뭐 이렇 마샬이라고 진짜보습 <웃음> 하지마 진짜? 야이 밤이 더 부드러워 뭐? 근데 나는 이게 마샬인 거 알았어 왜냐난 맨날 었어나 몰랐지? 이거 훨씬 좋아 이번이야뭔 <웃음> <웃음> 이번이... 소리야 이아직이 이번이... 나쁜 가나 마샬 드까 내가 <웃음> 말해준 거지 아이오 되쁘다 be yourself, be yourself, be yourself, be y e l f s y o u e l r o y o u r o be yourself, l 쟤는 아까 봤어 멀리서. 아, <웃음> 와 너무 좋아 털리티가 산거는 진리가거네 귀여워. 쟤 너겟 같은 애야. 어나 <놀�> 쟤. <sansUB> <웃음> 일 안해 For the first time, it feels so real. Take a part, take a part, take a part of me. Take my heart, make it u r s so we can let it be. Hold me in your arms and make me feel like I'm the only one. Cause I just need to be with you. Yeah. Wow! Wow! <laughs> <laughs> There are a lot of i the one cool. I've got o n line What is inside? Ah, so. t s t e one? What o you like today? The truffle fries you s i d Can you get one truffle fries and margarita pizza? Of course! And can you also get the platter, h e p l a I o t t e r w d t k n I t k n o I n t k e o oh, w I d t o I n t o I o t k I d o t o I d s k n o I d o n I t k n I t o I o n d n o o t t t t t d t We'll just get uh, two cups of sandaria. Okay. And you can also get the cider and toast. So, no, not toast. Oh, three yet. sandaria. <laughs> three <laughs> sandaria, okay. And then have you made a food purchase? Yes. Okay. Perfect. Do you want more straws? Yes, please. Wow, bundle o h y'all. What? I'm cooking y'all. 맛있다. <놀람> 맛있어. 맛있어? 응. 술 들어있어, 근데. 알아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사이즈 하나밖에 없어. 아, 그래? 형, 형먹어가지 멋지게. 어, 소고. 진짜 맛있다. 엄청 맛있겠 음, 진짜 맛있겠 음, 진짜 맛두 번씩 갖짜맛있네다 진짜 프라이즈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진짜 맛있겠나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 어? 어? 어? 어? 어? 나 어? 어? 예, <목소리> 우리 원래 저줄에 서있었거든? 음, 화줄리야빠빠 어? 어? 어? 여기가 푸느였어 안리가 보이... 예뻐 매력있어 와 화덕구이다 아 저게 그건에 테이스팅 질리진 않아 안는데 I like it. 라임 오렌지 나무 책을 갔어? 나 이렇게 맑은 하늘 오랜만에 봐. 애완동물 아니야? 오렌지 눈이었어 이제 어디 가는 거지 그래? 지뢰가 아멘 레이크 할래? 아이스크림 해? 먹... 아까 그 아이스크림 yeah. 먹으 이런게 아니고.. 안가잖안가지어 너무 돼지같은데.. 아니야.. 이거.. 하나씩 샀어요.. 밤바다.. <목소리> 아니야.. 똑같아 언니 꺼 어딨어..? 아크는 갈거지? 응. 요즘은 청바지도 응. 못 입어 안 아, 입으면 응. 나 죽어 일단 시도도 안쁘다 이거 시그니처 귀엽다, 응, 귀엽다. 뭐이 색? 응. 이거는 딱그아크는 같아 그치? 너무 음. 예쁜것 같은데? 잘 입을 것 같은데? 엄청 편하게 입을 색을, 콤비를 참 잘해놨네 색이 예뻐 색은 참잘네 프린트도 이렇게 꽂아놓는 것도 참 디피를 잘했습니다 <웃음> 근데 이거 줄 몰랐어 거어 <웃음> 진짜? 저거 뭐야? 딤섬이야. 딤섬. 이야 I love corn cheese. 아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s c u I don't w a n l e l e l go.